아이씨! 홈에 이공 어떻게 치는지 누가 좀 가르쳐줘 봐봐. 키스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키스를 이용해. 어? 그게 무엇? 개소리단가? 잘 봐봐. 뭔 말인지 알겠지?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봐 뭐야 고맙네 이앞짧짧 <웃음> 세게 쳐 쳐서 부랭이이로다가 오케이, 좋았어학 학고변신 뭔 애병이다냐 <웃음> 야 출발 누굽니까? 오케이. 어? 환장하겠네. 트스 어? You k 어 o w your voice, v 가 오메! 아 o oh 마 my g o <웃음> 뭐지? 아미안요 <웃음> 자리에 앉으시오. <흠. 웃음> 어? 쓸 데가 없다. 이 말이요. 좋았어. 잘쳤지 놀랬어? 어이 최 작가 아따 잘 치오 감사 감사